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요참 평화를 참 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요 주인의 주인의 그 귀신의 주인의 s e y o Oh. oh.